나도 싱글, 아, 부정어, 부정어를 부정어라, 강조하고 싶을 그러면. 때, 그때는 의문문처럼, 그 먼저 빼준 다음에, 이 부정하고 싶은 간, 강조를 빼준 다음에, 의문문처럼, Did I find?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또 어떻게 돼있어? Did I know? 이렇게 돼있어. 네. 또 여기도 보면, Does a wise man quit? 이렇게 돼있지. 이거 마치, 물음표라고 치면 의문문인데, 그지? I think 예, 네. 네. 네. they are more likely to be lifelong learner. 네. Like uh. many tend to be independent learner and do not require, require structure class with instruction to guide them. 네. Other individuals are...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 네, 좋아요. 아, 아또 있구나. 네, 너의 네. 너의 직업과 너의 네. 하, 너의 취미 생활과 네. 또한 너의 네. 배움의 능력과 스타일에도 네. 영향을 준다. 아, 어, 좋아요.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